관수음 보살 품은 품, 봉독하겠습니다.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사바 오방내외연이 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 나무, 뭉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 나무, 뭉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 나무, 뭉도로도로, 지미, 사바. 예경계 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열의진실의 예법장진어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나마라다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시무진이 보살 즉종장이 편단 의견 합장양물 이작시연 세종 관세음보살 이하인 여명관세음불거 무진이 보살 선남자 야규무란 백천만억존세수재고 내무시 네, 관세음보살 이심식명 관세음보살 제시 관계음성 계대계달력의 제시 관세음보살 명자 서립대와 허블용소유시 보살 위실력고 야규대수소 표챙기명호책득천천야규백천만억존세위구 금은유리 차고만호 산호 호박 진주등보 이보대 가사옥봉식이 선발부탄나 짝히고 기중야규내지 진관세음보살명자 시제인드 개대개탈 나찰 지난 20년 명관세음력부 임당피해 진관세음보살명자 피소집도 장심전능에 이득의 탈 약삼선대천국도 만족의 차 나찰 용년에이문계 진관세음보살명자 시지약기상물령이 약은 시지항보가의살본니아교제 약무제 주계가서의 검객이신 진관세음보살명자 개실당 계서득에탈 약삼선대천국도 만족원정 의상조장재상인제재정복경과 험로기중일인 작시창원 대선남점을 늦고 보여드 당당해신 진관세음보살명호시보살능무에시여중생여등 야치명자 어차원적 당당의달용상인문급별성원나무관세음보살진기명고적다의달무진이관세음보살마하사유신지력여여시 야계중생 다음용 상연공경관세음보살변덕이용 약다진의 상연공경관세음보살변덕이진 약다오지 상연공경관세음보살변덕이지 무진이관세음보살여시등 대위신여 다소영 시 고등생 사항십년 약인 서류 군는 예배 공연 관세음보살 변세복덕지 해지남 서류군요 변센탄용 유상진여 숙식 덕분중인내객무진이 관세음보살 유어시려 기아존생공경예배 관세음보살법불당의 시고존생 개항소재 관세음보살명호 무진이 야견소지 62억 강화사보설명제 보진영 공약음식의 보가고의5윤하시 선남자 선녀의 공덕답은 무진이연 심다체전불언약보의소지관세음보살명호 내진 10의 공약신목정등모의 500점 만후급 불가구진 무진이소지관세음보살명호대결시모량무변복덕지리 무진이 보살 백불언 세종 관세음보살문화의 운하 첫 사바세의 운하의 중생설포 반편지려 기사운하 불 모진이보살 선남자 야경국 도중생을 신도자 관세음보살 적현불신이 설방이 박집을신도자적현백집을 신이 설응이 성문신 도자현성문신이설방 법망신 도자현법망신이설응이 재석신 신이설법응대자신도자현대자신이설대장군신도자현대장군신이설 비사무신 도자현비사무신이 도자직견왕신설봉이자신득도자적현장자신유의설봉이거사신득도자거사신설응이관신득도자적현재신설봉이바신득도자바신유의설봉이비거비바세바신득도자적현비거비바세바신설봉이자거사바람보신득자자유설봉자자 <목소리가> 방의집궁가신도자적현직궁강신위버무진이시관세살성여시공덕이중의제고토도탈존생시고여다응당하신공양간세살시세살마어포금난능심시고차사바세계개우지무회자진이보살백세존금당공양간세살개경중보락지백금이여작시연 인자 소처보시지 모일라시 관세음보살 필근소지 무세음보살인자미나등고소차이세음보살 당민자 모진이 보살 급선춘철용야자 건달바하라가르 나라마우라가 있는 시제시세음보살제사중그 천룡인 비 있는 수기이일 목사과 모니벨 답자자 연여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가농가 농협 연비비가협연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 농 연비가 농협 비가 농협 연비가 농협 연비가비가 연비가 가연비가비가연비 비관석연득에탈주저제도격소욕계신자 여비관념령환착어본인 호구왕나철동용재계등연비관님의시실불감에야각수이후야조갑보야비관념령실주무변방와사급복과기동연화연연비관념령심성자외거올레고철정강박주대오비관념령영시득소산수생피곤행무량고피신관능묘지령능구세간고구조신통역강소지방편시방제국더무찰무련신종종지하제지역기축생생노병사고의점실령멸진간청정관광대지 관비 g 급작자 j a 상처망 s a 정정광 a n g Sang Sang, Mugang Jong Hail, Pate, Mose Punga Pumang Josegan, Pizzegan is in c 음 a i m o 시고 o 상염 u 념 물생의 o 세음 정성 m e 에서 h i p 자기요 u m Sang Song Gonga Topoe, Kunjin Jungian p 존 g a n and y 세 k s u n g a Shiltesan, Mion k 시, 보문품 시, 중중팔마사천조세, 개발무등등한 욕따라 삼명선보리심, 관세음보살 보문품. 불정심 간세 음무 살모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르게제 세바라야모지 사다 바야마 사다 바야마가로니가 다냐타 바다바다 바리바제이네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이네 바리마수다 못다야움 살바적수가야다라니 인질이야 다냐타 바르게제 세바라야 살바도다워야 미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르게제 세바라야모지 사다 바야마 사다 바야마가로니가 다냐타 바다바다 바리바제이네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내해 바리마수다 못다야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게제 세바라야 살바독다와야 미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가리야 바로게제 세바라야 모제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하 다냐타 바다바다 바리바제 이네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내해 바리마수다 못다야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게제 세바라야 살바독다와야 미사바 거룩하고 희유하신 정법명왕불 대비 관세음보살림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일에 거주하는 생 입니다. 이곳 남성 부주에 항상 계시면서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아가 해탈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미래제가 다하도록 대비 관세음 보살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 귀이 귀명합니다. 금생, 전생, 다겁생을 살아오는 동안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죄. 탐진치 삼독심과 무명에 가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태산과 같은 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한 죄업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 읽고 다란니하고염불하는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기자 대비하신 정법명왕불 대비 관세음부살님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큰 어려움 없이 나날이 번창하길 발언합니다 고시, 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증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 성취하길 발언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좋은 인연에 건강한 아기 같기를 발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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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발원합니다. 나무 보문시 현놀려 공심 대자 대비 고고구 난관 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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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음보살1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세음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 음보 살에관세 음보 사위 관세 음보 살관세 음보 사관세 음보 사관세 음보 살관세 음보 사관세 음보 사관세 음보 살관세 음보 사세 음보 사세 음보 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i l bosa, one sail, bosa, one sail, bosa, one sail, b o s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 umbosa, 음보살관 se umbosa, 살관세음 se umbosa, 세음보살 se umbosa, 보살 se umbos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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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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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업장지런 오마로 늦게 사바하 오마로 늦게 사바하 오마로 늦게 사바하. 구족신 통역원 수지방편 지방제국토무채불연신고할일신기명정내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겨놓계공도일 최고익사리 자색불이공공불이 백증시공공작시색수상행식역 다리자 시제 복공상 불생 불멸불고 부지우정불감시 고공중 무생무수상인시우언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적보 우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진무 고진멸도 무지영 무등이 무소 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라을 따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요공포월리전도몽상구경열반함세제불의반야바람밀타고득언육따라삼벽삼보리오제반야바람밀타시대신주시대명주제무상주시무등등주능지일체고지실불호살반야바람밀타주작살주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무지 으아, 바아제아제아라제 바라승 아제 무제 사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